농료도 외야 되는가요? 정말 필요한 농자재를 슈퍼노브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예, 예. <웃음> 무슨 상이라도 줄것 같은데. 아. 어, 일단은 올해 이제 신년 초니까 네 네. 대박상부터.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가격 가격 대비 어떤신것 같아요? 가격 대비 좋아요 어... 예 저희들이 지금 의성 같은 경우에는 나락에 그벼 심을 때 저희들이 완효성비를 료 써요 쓰는데 가격이 거의 뭐이거보다더 비싸요 아, 예 그리고 영양분은 더 적고 예예 어... 예. 만약에 예, 내 올해 이제 수확해 가지고 좋아지면 예. 진짜 이거 뭐말 그대로 황금알이지 황금알 <웃음> 예. <웃음> 대한민국 농부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 농산 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웃음> 자 오늘은 이 지금 경북 구미에 우리 슈퍼 농부 농장에 왔는데 의성에서 지금 농민이 농민이서 만든 이 비료를 이제 받으러 오신 분인데 저는 이제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직접 오신 건 처음 봤어요. 아. <웃음> 아, 처음 보니까 진짜 이 실감이 나는 게 농민들 위해서 만든 비료가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이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죠? 어떻게 값싼 농자재를 이렇게 가져가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아. 일단 농민들한테는 네.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정말 필요한 농자재를 슈퍼농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웃음> 무슨 상의라도 드셔도 될것 같은데. <웃음> 어. 일단은 올해 이제 신년 초니까 네네. 대박상부터. 대박상. <웃음> 예. 야, 대박상. 예. 대박입니다. 대박. <웃음> 어떤 농사 지세요? 마늘, 복숭아, 자두 농사 지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어디서 오셨습니까? 경북 의성에서 왔어요. 경북 의성에서. 아니, 근데 경북 의성에서 여기까지 왜오 오셨어요? 어, 비료 가지러 왔어요. 어떤 비료? 완효성 비료예요. 아그 농민이 농민님에서 만든 그 비료. 예 맞아요. 아 그걸 언제 가지고 가셨어요? 저희들 많은 시험 때한 그때 한 10월쯤에 <웃음> 가지고 갔어요. 아, 잘 아유, 지내셨어요. 예, 잘 계시오. 예 계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예, 예. 받으죠 <웃음> 농가분들 전부 다 이제 1월 한달 휴가니까 제대로. 예. 2월 달 되면 이제 감자 씨가 와서 여기 영묘장에 또 감자를 또 준비해야 되고. 아. 어. 1월 한달 휴가입니다. 저희는 이제 요번 주가 이제 날씨가 춥다 그러니까. 예. 요 지금 오늘 아침에 시고 뭐 예. 요거 끝나고 다음 주부터 좀 풀리면 예. 이제 전지 작업 시작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로 또 <웃음> 심을 이제 복숭아밭 지금 다 장만해 놓고 아. 이제 봄되면 이제 다시 로타리 하고 이제 네. 평상시 슈퍼농부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뭐 명랑하고 뭐긍정적이시고 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예. 네. 예. 보통 농민하고도 틀린 같잖아요. 그런 거않아요뭐 가장 큰 메리트는 일단 젊다는 거예요. 아, 젊다. 예, 그게 참 부러워요. 예예. 네. 예. 저희들도 조금 빨리 귀농했으면 네. 좀 혜택이 더좀 아, 있지 않았을까. 예예. 이 놈은 언제 하셨어요? 저희가 한 7년 정도 됐어요. 아, 이게 7년 되셨 예, 예. 11월 달에 그 공동구매 행사 하실 때, 여기 의성 가까운 데 계셔가지고, 직접 가러오신다 해가지고, 저희 농장에 저희 물건을 받아놨다가, 이제 오늘 좀 조용하시다 하셔가지고, 이제 실로 오신 거죠.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 를 처음에? 집사람이 <웃음>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예, 유튜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웃음> 거기에서 이제 그걸 차게 됐죠. 아, 한국농산TV 나온 거 보셨나요? 예, 예. 아. 그거 보고 이제 대표님이 네. 잘하신다 하길래 네. 그래 와봤어요. 아. 여기 가까운 데 있으니까 굳이 물류비용 뭐 5만원 또물 필요 없이 여기 저희 농장에 가까우신 분들은 여기에서 5돈 차로 받으면 물류비 없이 또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 이번에 가져가시는 거는 어떻게 쓰시려고요? 이제 자두하고 복숭아에 들어가는 거죠. 자두 복숭아? 예, 예. 어떤 기대를 하세요? 일단은 뭐 <웃음> 상품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자두나 복숭아나 다 똑같지만 지금 그저 농약 기준 때문에 지금 벌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영양분을 좀더 주게 되면 그런 게에좀 병충해나 이런 거에좀 강하지 않을까 싶. 어 그래가지고 이게 쓰게 되었어요. 이게 보니까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가격 대비 어떠신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좋아요. 예, 저희들이 지금 의성 같은 경우에는 나락에 그벼 심을 때 저희들이 완효성 비료를 써요 쓰는데 가격이 거의 뭐이거보다더 비싸요 아, 예, 그리고 영양분은 더 적고 어... 예, 예.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꿀, 꿀 아이템이네 꿀템 그렇죠 예. 예. 예. <웃음> 만약에 예. 내 올해 이제 수확해 가지고 좋아지면 예. 진짜 이거 뭐말 그대로 황금알이지 황금알 <웃음> 예. <웃음> 황금알, 예. 황금알. 야장히 예. 좋으신데 예. 음. 한국 농산 TV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농자재를 여러분들한테 가, 싼 가격으로 네. 제공을 해드리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농부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 농산 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